안 보이잖아요 콩만치 해가지고 콩만치 하니까 잠시만요 혜연는저 왔어 나 숨어 있을 거예요 언니 어디 갔어? 언니 계세요? 어디? 감쪽같이 살아 어디로 가 분명히 혜는 저기 갔어 하면서 걸어갔는데 어디 갔어? 너무 <웃음> <웃음> 무서워 서 <웃음> 아, 나만 무서저이왜저러 <웃음> <나> <웃음> <웃음> <옷을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팔척기신이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발톱> <웃음> 아니 <웃음> 진짜 저 위에 있어아 <웃음> 아, 웃겨 무서웠지? <웃음> 너 무서운 거 좋아해서 내 특별히 이벤트 해준 거야 <웃음> <웃음> 아니, 만약에 우리 여기 찾으러 안 왔으면 뭐 어쩌려고 <웃음> 아니 찾으러 왔겠지 대전님 거실에 있고 나밖에 없으니까 언니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내가 어디를 숨을까 하다가 응. 여기 숨을 데가 없잖아 <웃음> 화장실 간아 화장실 갔네 하니까 응. 그래서 저기 장롱에서 응. 응. 화장실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, 근데 어떻게 저리로 갔어? 근데 계속 이 분홍색 뭐가 거, 새, 걸리는 거야 이상하다 난 생각하고 아 빠졌는데 아 조이 맞아 님이. 난 처음에 네가 어! 나 봤다! 이랬는데 갑자기 뒤로 가서 나는 그건 줄 알았어 저이님 <웃음> 언니 저기 숨었어 요 아니, 아니요 아니 생각도 못하고 어? 언니가 어디지? 했는데 여기가 걸려든 거지 내 멘트 어? 해연이저 갔어 하면서 걸어갔는데 어디 갔어? 알고 있었어요? 응그죠응 어. 어. 근데 마치 아무 약속도 없는 것처럼 생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<웃음> 어? 어? 우리 오늘 아닌가 말요이 아. 택시 타는데 어쩌지? 아, 아니 나는 아니 나는 택시 타고 오는 도중인데 저희는 먼저 도착했어요 우리 잊으신 거 아니겠죠? 저벨 누르기 겁나요 그냥 벨 눌렀는데 어? 이거 오늘 무슨 일이야? 그럼 <웃음> 어떡하냐고 야나그 정도 치매는 아니야 <웃음> 석화.. 석하, 석화를 선물 받아서 5kg를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도님이랑 저랑 둘이 못 먹으니까 얘들또 이제 금요일이니까 같이 PC방 가자 이래가지고 와서 이것도 먹자 했는데 내가 이거 까먹었을까봐 <웃음> 자기 내가 방송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봉지를 걸었어 <웃음> 석화찜 같이 먹자를 조이님이 그를 공지로등록하였다 <웃음> 나는 너네가 올 때까지 방송하고 있어야지 한거지 상자 앞에서 이렇게 서있어 돼요? <웃음> 아 진짜? 왜별 누르지 방송 계속 보면서 조희야 저희 언니 거야? 아주 어렵니? <웃음> <웃음> 언니한테 마음 덜 열었네 <웃음> 언니 아직 아, 불편하구나 <웃음> 아 맨날 열기만 해야돼 <웃음> 야 너가 내가 덜 열렸다 생각하니까 그러는거야 아니에요 그럼 아까 왜고기 누르고 저한테 전화했어야지 편하면 <웃음> <웃음> 지금 들어서 대일어서. 혼난다 혼난다. 우리 석화 너네 석화 먹을 줄 알아? 다안 먹어봤어? <웃음> 석화 먹고 센. 너로 걸렸잖아. 그러니까 그거 익혀 먹으려. 어 그러니까 익혀 먹으려. <웃음>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<웃음> 내일 오도록 할게요. 고마워요. 안녕.